또, 부산이다. 부산 벌써 다섯 번째다. 지겨워 죽겠지만 기대된다. 어머나, 겨드랑이털안 깎았네. 제 친구 지금 몇년 됐지, 우리? 어, 12년. 오, 미친.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맨날 막난이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겟레드이듬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소분해서 패드 가져갔거든요 여행에는 이런 통이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흥분해 되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밖에 지금 소리가 좀 소음이 좀 심할 거예요 자막 처리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 나 겨드랑이 털안 깎았는데 미니 겟레드이듬이니까 그냥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부가 뒤집어졌죠? 어머, 허, 누가 크림을 이따구로 발라? 제이미포유가 이따구로 바르지. <웃음> 뚜껑에 묻은 걸로 바르고 있어요. 역시 크림이나 요플레나 뚜껑에 묻은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나그 요플레 뚜껑을 는게 진짜 내 낙이었는데. 근데 사실 요즘 요플레 안 먹었어요. 뭐야? <웃음> 제 친구가 하도 조용하고 있어서 제가 혼자서 부산 여행 온줄 아시겠어요? <웃음> 이거는 투페이스드의 행오버 프라이머인데요. 행오버 이거는 좀 소량을 발라줘야 합니다. 오늘은 정교하게 브러쉬 따위 사용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바람바람바람 오늘도 제이미 포유는 대충 화장을 한다. 제 친구 지금 몇년 됐지, 우리? 우리 몇년 친구냐? 13년? <음> Vay 10년이야? 10년이야? 어? 아닌가? 1 3년인가 아니지 1 0년1 1년이다어1 2년어야1 0년이1이1년1년이이이야 10년이야? 10년이야? 10년이야? 1 0년1년이1 2년저1년이년이야 10년이야? 10년이야? 저도 중학교 때 되게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컨셉중. 음, 컨셉중이었어요. 제가 한창 그때 짱구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짱구 마니아였거든요. 그래서 그 신노스케에 빠져가지고 중학교 때 뭔가 제가 짱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 괜히 신비로운 척하고. <웃음>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한테 짱구 컨셉 잡고 그랬어요. 막 괜히 피망 안 먹는 척하고. 집에 가서 피망, 퍼프카다 먹을 수 있으면서 학교에서 괜히 막 엉뚱한 짓 하면서 피망 안 먹는 척하고 막 그랬어요. <웃음> 어머, 쪽팔려. 다크서클도 가려줄게요. 어머, 퍼프가 없어. 짜증나. <웃음> 브러쉬도 안 가져왔어. 컴백 홈. 아니, 오늘은 가릴 데가 좀 많은 걸. 다크서클뿐만이 아닌 거. 너 원래 뚜껑 안 가지고 다니냐, 이거? 응. 음. 신기리 이거. 뚜껑 열고 다니는 거야? 그거? 뚜껑이 없어져, 뚜껑이 열고, <웃음> 뚜껑이 아니, 없어져서 뚜껑을 열고 다니는 거. 야 아이가 처음에 살 때는 뚜껑이 있었어. 아, 당연히 ]구나. 뚜껑이 있겠지. 열고 다니는 거야 그냥. 둘라 멋있다. 참 한결 같아서 음, 좋아. 그렇 소나무야. 귀여워. 귀여워. 죽여버리고 싶어. <웃음> <웃음> 오늘 파운데이션은. 제가 오늘은 밖에 좀 오래 있을 거기 때문에 지속력이 강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고 이거는 나스 결광 파데인데 제가 이거는 한 1년 반전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어요. 진짜 피부 표현 이쁘게 되면서 지속력이 좋다고 제가 그때도 막 그렇게 예찬 찬양을 했는데 오늘도 이 꿀조합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저 한동안 이 조합 잘안 사용을 안 했거든요. 밖에 오래 있을 일이 별로 없고, 외출 다 간단히 해가지고, 안 사용했는데, 오늘은 좀 밖에서 계속 맛있는 걸 먹을 거니까. 안지워져 마스크 잘안 묻어? 아니, 마스크 묻지, 조금은 묻는데, 이제 그냥 지속력이 좋아. 내 거. 자, <웃음> 네. 내가 너 사랑해. 오. 어, 다음. 아, 싫어. <웃음> 오늘 저희 고깃집 가는데 제가 저번에 부산 왔을 때 같이 온 친구가 부산댁이라는 고깃집을 추천해줬어요. 여기 서면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고기 잘안섬먹거든요제 돈으로 진짜 잘안 먹는 편? 그래서 솔직히 좀 부산댁 가자고 했을 때는 처음엔 내키지 않았는데 막상 따라가니까 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고깃집은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막안 먹겠다고 초절거리기도 전에 그냥 반판을 다 먹어버렸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막 반찬도 잘 나오고 부산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내꺼? 자! 저... <웃음> 내가 널 사랑해. 아우! 아 맥주가 생각났어. 지금. 와. 시원한 맥주. 꼴깍꼴깍 와. 고기 한두점먹고 뭐. 맥주 먹고, 아, 그 다음 네. 다시 내려놓고, 저, 저, 고기 먹고 와, 기절이다 자 이제 파우더 할게요 베이스만 지금 쟤랑 떠들면서 15분 한것 같아요 <웃음> 제가 지금 조명 없이 창가에서 나홀로 앉아가지고 고독을 이렇게 씹으면서 햇빛을 맞으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조명 없이 촬영을 하려니까 조금 초점도 많이 나가고 빛도 제대로 못 잡아요. 항상 저는 조명, 조명을 의지하고 살아왔거든요. 좀, 좀 적응이 안 되네. 봐봐 계속 초점이 나가네. 이해해주세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깔끔해졌죠? 나 피부가 이랬으면 좋겠다. 코 쉐딩 해야지. 세상에 비호감 딱두명 있대. 두 비두바. 어떻게 두명 있나? 누구지? 정말 궁금하고나 하나 너야. 근데 기분 나쁘데 <웃음> <웃음> 비호감송 요즘 학생들도 알라나 이거 거의 네모의 꿈급 아니야? 그치? 옛날 노래지? 턱 쉐딩을 해줄게요. 이거는 브라운 색상, 코에는 쿨브라운 사용했어요. 제가 섀도우는 제가 여행오면서 이렇게 세 가지 다 챙겨왔거든요. 이거 에뛰드하우스 레더샵이랑 이거는 3C 오버테이크, 이건 데이지크 선셋 뮬리인데 저 진짜 이거 짬뽕에서 다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선셋 뮬리 데이지 아왜 바르면 안 되지? 서... <웃음> 선셋 뮬리의 이 컬러를 사용할게요. 야, 너 해봐. 뭔데? 선셋 어머 선... 선셋, 뮬리. 선셋 뮬리 우와 잘하네? 짜증나. <웃음> 아 짜조심상해. 선셋 오늘은 그냥 미니 갤레도이드 미니. 어, 맞다! 우리 사진 찍지? 헉? 야, 마스카라 해라. 저 화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지금 사진 찍는 거 까먹고 있어서 고기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 어, 나도 잠시 잊고 있었어. 그치? 저희 오늘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기로 했거든요. 저희 솔직히 진짜 쟤랑 12년 친구 하면서 오늘 둘이서 뭔가 이렇게 우정 사진 남기는 것. 크. 우정사진 남기는 거처음이에요 우정사진. 말하면 좀 오글버렸지? 응. 힘들었지? 힘들었어. 나도 듣기 힘들었어. 그치? 근데 진짜 처음이잖아. 응. 요 컬러, 요 컬러, 요 컬러. 이게 지금 자연광 받고 메이크업하느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빛이 왔다 갔다 하고 초점도 많이 나오고. 근데 너무 화내요, 무슨 일단은. 이해해주세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방법을 바꿨습니다. 격일 단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니까 단식이 되게 들으면은, 뭔가, 굶어서 빼면 안 되는데 왜 단식을 한다 그러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몸이 음식물 없이 몸을 좀 비워줘야지 더 살이 잘 빠지고, 살이 잘안 찌는 체질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간헐적 단식 개념이거든요. 근데 격일 단식은 이제 하루를 먹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36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아마도 오늘 오후 7시에 식사를 마치면 다음날은 하루 종일 굶고 그 다음날 오전 7시에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후 7시에 마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격일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2kg 정도 빠졌어요. 지금 3주 정도 했는데. 오늘 펄은 요거 클리오의 피치코랄 사용할 겁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쓴다. 근데 저 이거 좀안쓴지 오래됐거든요? 저 오랜만에 쓰네요. 이제 2단계에서 속눈썹을 붙일 건데 제가 지금 카메라 배터리를 아 거라서 속눈썹 붙일 때는 잠깐 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낮게 속눈썹이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이게 진짜 좋아요. 최근에 써본 것들 중에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군데군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니모리의 쇼킹카라 이스트림 e 래쉬고요. 속눈썹 붙이면서 이거 친구가 마스카라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거든요. 내 친구 영업당했어요. 노도 노드피치를... 빛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컬러가 좀 그렇게 진하지 않고 되게 은은해요. 굉장히 실버 실버하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 있어요, 좀. 그리고 이거는 클리오의 뉴트럴이라는 블러셔인데요. 얘는 좀 뽀얗게 코랄 느낌이 샥 돌게 해주는 그런 블러셔예요. 그리고 역광대 부분에는 역광대 커버를 위해서 이니스프리의 포근한 코랄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역광대 커버 메이크업에서 역광대 커버용 블러셔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릴리바이레드 거고요. 골드 오팔펄이래요. 눈두덩이에 바르면 이뻐요. 점점 겟레디위드미 하면서 말이 사라진다. <웃음> 배고파. 이거는 비아의 서정시? 감성시구나. 감성시.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 약간 요런 컬러예요. 너무 이쁘죠? 대신 이 틴트를 사용할 때는 입술에 각질이 없어야 돼요. 각질 있으면은 너무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질을 좀 정리해주시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텍스처가. 색조합 미쳤다리? 3CE 벨벳 립틴트 다포딜 컬러. 이거 귀엽죠? 3 c 에서 화장품 사고 샘플로 받았어요. 다포딜 컬러를 살짝 이렇게 안쪽에 바릅니다. 굿! <웃음> 네, 저희 이러고 놀아요 쓸데없는 말하고 헛소리하고 아무 말 대잔치하고 서로 이상한 드립 같은 거 하고 그러고 12년을 보냈습니다 잠오송세월이다 <웃음> <참> <웃음> 저도 꽤 애주가지만 저 옆에 있는 12년 친구도 12년 12년 친구도 꽤 애주가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는 진짜 술을 엄청 마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맨날 막난이라고 탱크 <웃음> <웃음> 술탱크라고 막난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안, 못 그러지만 뭐 근데 어, 저 친구는 그때는 저보고 막, 막 막난이라고 그러더니 이젠 지가 막난인 거예요. <웃음> 서로 바뀌어가지고. 저 친구가 요즘은 아주 날라다니고 있어요. 오로로 됐어. 응꼬로로 됐어. 근데 친구가 또 자기 할일할땐 열심히 하고 놀땐또잘 놀아서 그게 참 좋아요. 왜 그래? <웃음> 칭찬해줘도 난리죠? <웃음> 어? 다 됐네. 저는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 아 사진 먼저 찍기 전에 고기 먹을 거예요. 이야! 요런 느낌이 됐어요 이제 옷 갈아입어야지 와 이거 사람이 화장한 흔적 맞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완전 더러워 저 준비 다 했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저희 도착했어요. 여기가 부산댁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묵은지가 진짜 맛있어요. 이 양배추 쌈이랑 싸먹으 고기 진짜 맛있고 메뉴는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모듬 한판 작은 거 시켰어요. 맞아. 맥슨에 아. 꼬워먹는거올려주게요 네. 꼬먹는게 네. 맛있어. 뭔가 입혀 드셔도 되는데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네. 아 어, 너무 맛있겠다. 고기를 아주 순식간에 해치우고 지금 카페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몇 시야? 6시 23분. 하, 사진 찍는 거 30분밖에 안 나왔네? 근데 너무 맛있어서 아까 좀 고기 먹는 거 찍으려고 랬는데못 찍겠더라고. 괜찮다. 있어보여왜 성형? <웃음> <얘> 성형일까요? <웃음> 스튜디오는 바로 카페 지하에 있대 헉, 여기요? 응. 안녕하세요 채용품게요네 건색이 다 사용 가능하시고 화장품도 다 사용 가능하신데 일회용품으로 사용해주세요 네왜 이렇게 비싼 화장품 있어요? <웃음> 저희는 조금 고 보고 아. 네. <웃음> 좋다 좋다 <딱>, 딱딱 잘했대 <웃음> 먼저 산반신 촬영 가로로 팔분 촬영, 촬영하시고 촬영, 촬영, 촬영, 촬영. 제가 카메라 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럼 점신 촬영 이상할 것 앉아, 앉아. 나이괜찮지 제발 나말아어서좀찍 오, 이것도 잘 나왔다. 자연스럽다. 이거 벼, 구려. <웃음> 아, 아 죄송해요. 버리자 버리자. 이거 버리자. 버려 나 버릴 거. 아 이거 버려. 이거 안할 거잖아. 응. 이것도 니.. 네, 이건 어때? 이거 어때? 뽀샵 하면 돼. 응. 둘 다. 저희 지금 수정 다 해주셨는데 저희 세개 이렇게 골랐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뽀샵도 너무 꼼꼼히 잘해주셨어. <웃음> 와.. 와.. 와.. <웃음> 와 간지. 간지 <웃음> 와 간지 폭발. 색도시만.. 멋이 폭발한다. <웃음> 와.. 와.. 감정 인스타에 올려야지. 다른 거 마지막도 보여 주세요. 와. <웃음> <웃음> 어, 너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름 카페 이름이 뭐지? 타타 에스프레소. 타타 에스프레소. 타타 에스프레소 오빠. 저희가 지금 밤인데 제가 밖에 있는 동안 그 카메라를 안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온 거예요 <웃음> <웃음> 숙소에서 지금 나왔어 내 불이 <웃음> 뭐하고? <웃음> 새인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광안리고요 광안리에 있는 타타 에스프레소라는 카페에 와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바다로 넘어갈 거고 안무랑궁 <웃음> 아니야 나 궁금해하시지 않아요? 아님 말고. <웃음> 저, 저 원래 여행 스타일이 이래요. 되게 여유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저랑 여행 가시면 질색, 팔색하고 <웃음> 기절 초풍한 다음에 다시 같이 안올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1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어제 만취하고. 1시 반에 일어났는데 밥도 그냥 숙소에서 때우고 대충 준비하고 나오다 보니까 막 5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강알리 가고 있고요. 바닷가 근처라서 춥네요. 근데 바로 저기 광안대교 보여요, 여러분? 저희 바닷가 왔어요. 아, 초점 무슨 일이야? 아고 싶다. <웃음> 또? <웃음> 광안대교. 어제는, <웃음>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오늘은 오늘. 투데이스 투데이. 왔어요, 이모. 응. 다이도코로 여기 진짜 맛집이래요. <웃음> 카레 세트랑 치킨 가라아게 세트 맞지? 이거 치킨 가라아게 세트랑 카레 세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깐풍기도 있고, 닭갈비도 있고, 명란 덮밥도 데 이건 나중에 와서 먹어봐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푸딩, 여기 푸딩이 되게 유명하세요. 푸딩이 되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포장도 가고막 그래, 그런데요. 푸딩 진짜 맛있대요. 카레 세트고, 까라아게. 맛있겠죠? 설거지했어요. <웃음> 너무 깔끔하게 잘 먹었다. 하나, 둘, 셋. <웃음> 셋. <웃음> 셋. 오, 괜찮을 것 같은데? 거죠 t a m b 아 위에 와연 촬영... 안녕 <웃음> 가자 어? 술 먹으러 가자 <웃음> <웃음> <너무 강한지. 웃음> 가자 가자 <와>. 와우 와우 와우 <웃음> 그쪽이 좀 높게요 <웃음> 제 친구는 회를 못 먹어서 떡볶이 사왔어요 <웃음> 괜찮아, <난 치만독한> 이거는 <웃음> 나의 안주 <웃음> 아 리액션 공주들 있어 아 좋아. 후, 후. 리액션 나 이거 찍고 있는 지 까먹고 있어. 아니야 나와도 돼. 편집 다 하니까. 삐 소리 해드릴게요. 갑니다. 갑니다. 발 장갑 찍어야 돼. 찍어주세요. 와 빠르지 않아? 너? 안 빨라? 지수는 빨라도 돼 오늘 왔으니까. 맞아. 야 너네 회이 떡볶이 국물 찍어 먹어봐. 아, 아니야 미안해요. 내가 먹어볼게. 내가 먹어볼게. 별루야? 별루야? 별루야? 해볼게 궁금해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소장이잖아 응 음. 별루야? 주옥 같네 어 맛이 주옥 근데요. 같아 <웃음> 이런 거 아니야? 음? 어 맞아요 어, 선생님들 음, 맞습니다 <웃음> 야 근데 진짜 바닷가 앞에서 소주 먹으니까 진짜 술술 들어갔나? 집 숙소 왔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고 지금 시간은 11시 26분 밤 11시 26분이에요 나도 들어가 안녕 어. <웃음> 우리 이제 자야 돼 안녕 뭐 먹어? 나 매운 거 먹을까? 매운 거 먹을래 아핫카다 먹을까? 아, 어떡하지? 이 여름이 남겨. 응. 아, 침한 뒤쪽에 세분 뻗어. 이. 우와, <웃음> 계란 싫은 거 보소. 선생 <웃음> 어, 저, 저 지금 유튜브. 아, 그렇 아, 근데 너무 좋아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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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다 내려가. 다내 센텀시티 <웃음> <웃음> 와버렸다. 기억이 없어요. <웃음> <웃음>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순삭당해. 그냥 없어요. <웃음> 없어요. 나 <웃음>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없어요. 안 그래서 안녕. 국밥 먹으러 가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김치 떨까요 딸까요? 야 근데 김치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목소리> 감사합니다 뭐지?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먹어봐 맛집 음. 음. 아, 너무 피곤해요 진짜. 아, 씻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어떡하지? 하... 제가 집에 오니까 택배가 있더라고요. 택배 왔다! 보이시나요? AHC 종합 복불복 세트 지금 AHC에서 진행하고 있는 랜덤박스 이벤트건 박스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이렇게 받아왔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면서 제가 사실 이 AHC의 모든 제품들을 다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우리 뜯어봐요 저는 이런 팩팩 뜯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만한 사이즈거든요 굳이 제 얼굴과 비교하는 이 허접함 <웃음> 제가 지금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랜덤박스이기 때문에 각호수별 최대 24만원 상당의 10개 제품을 득템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 택배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1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우와 오 이렇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일단 1호예요, 여러분. 오 대박, 대박, 대박. 일단은 AHC 거즈 마스트 시크, 시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지? 대박, 아이크림. 와나 어, 너무 좋아, 어떡해. 아이크림 진짜 필요했는데. 아이크림 4개나 이렇게 동봉되어 있어요. AHC 아이크림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대박! 전 쿠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우라 마스터 팩트 21호 쿠션이 들어있네요. 샘플이 좀 군데군데 들어가 있긴 해요. 다 이것도 샘플. 와 근데 샘플 진짜 해자다 그리고 이건 레드 세럼. 어떡해요. 저 진짜 이거 구성 대박이다. 랜덤박스라서 좀뭐 많이 많이 줄까? 그렇게 뭘 줄까 했는데 진짜 뭘 주긴 주네요. 1호 구성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풍성한 구성이죠? 아이크림서부터 쿠션까지 장난 아니다. 완전 풍성해요. 해자 그냥, 해자 이래도 되는 건가? AHC? <웃음> 자, 얘는 2호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호입니다, 여러분. 3호. 우와, 얘가 좀더 무겁다. 2호보다. AHC 피오니 브라이트 스킨케어 2종 세트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와 대박 토너랑 세럼이랑 다 들어있어 코렉터, 스팟 코렉터랑 그리고 크림까지 3호는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5호입니다, 여러분 아, 택배 많다. 굿. 뭐가 이렇게 많지? 이게 지금 수분 광채 세트거든요. 저는 사실 수분 광채 세트가 제일 좋은데요. 제가 요즘 수분 진정에 되게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워시오프 마스크랑 아쿠아 마린 크림이랑 그리고 아쿠아 마린 세럼. 대박. 어떡해. 아쿠아 세트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아니 구성 미쳤는데요, 진짜? 1호부터 5호까지 버릴만한 구성에 1도 없구나. 이게 5호 구성입니다. 제가 받은 제품들이에요. 이게 다 얼마짜리인 거야? 미쳤다. AHC 이렇게 해도 장사돼요? 인스타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불복세트 인스타에 해시태그 포함해서 업로드하시면 10분 추첨하여서 10만원 상당 AHC 상품을 또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둑하게 우리 챙겨갑시다. 택배 언제 다 정리하고 앉아있지 저거? 와. 이렇게 제 부산 브이로그랑 언박싱 소개까지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 바로 지금 잘 거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제가 지금. 그럼 모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음.